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어, 제가 딸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기초부터 화장하는 것까지 한번 올려봐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큰맘 먹고 <웃음>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세수한 그냥 센 얼굴에다가 제가 이제 기초부터 하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냥 뭐 좋은 거안 써요 그냥 집에 있는 딸하고 쓰는 거 그냥 이런 거 쓰거든요 머리부터 한번 올려볼게요 저 이마가 넓어갖고 잘안 보여주는데 뭐 별거 없어요 저 바르는 거는 그냥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선크림을 발라요 선크림을 좀 많이 발라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여기가 여기 제일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 이걸로 이렇게 발라요 한번더 해서 여기만 메이크업 베이스. 오늘은 그냥 손으로 바를게요. 엄청 많이 두들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바르는 게이 톤업 크림이라고 해갖고 제가 이제 저기 이런데 이렇게 꺼졌잖아요. 그런데만 살짝 제가 바르고 그리고 저는 화장도 참 중요하지만. 저녁때 엄청 깨끗이 씻어요 그래갖고 저는 저녁때 세수 화장한거 지울 때 엄청 깨끗이 지우고 그 다음에 지우개 패드로 또싹 한번 지워낸 다음에 저는 매일 일일 일팩을 해요 요즘 얼굴 이렇게 여기 거짐도막 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비비크림을 또 손바닥에다가 요만큼 정도 짜서 또 비벼요 이게 빨라요 코는 오케이 이제 손을 닦고 올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어, 컨실러로 잡티 있는 데를 요것도 여기 통 사가지고 다이소에서 요거 천원이거든요 일단 스펀지 넣어 갖고 다녀요 요렇게 콕 콕콕콕콕콕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살짝만 제가 지난번에 이파레트 만드는 거 올렸거든요 제가 뚜껑에다가도 또 이렇게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눈썹을 그릴게요 이 색으로 쭉. 고 이렇게 틀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화방에서 파는 연필로 제가 그릴게요 눈썹은 살짝 제가 좀 두껍게 그려요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코끝 눈끝 여기까지만 그리고 요눈 앞부분이 좀 자연스러우라고 요 얼굴 분이거든요 이렇게 된거이걸로 저는 여기 좀 찍어요 이렇게 앞머리를 그러면 여기 앞 부분이 조금 이게 좀 되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요즘 제 얼굴 좀 화사하게 하는 데는 이 색깔이 제일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납작한 붓으로 이렇게 요렇게요렇게묻혀셔 가지고요. 여기만 이렇게 베이스를 이렇게 화사하게 요 색으로 이렇게 깔아요. 이따 이걸로도 볼터치도 할 거예요. 근데 이 색으로 이렇게 깔아주니까 어, 훨씬 화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걸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줘요. 어, 눕혀서 이렇게 훨씬 좀 화사하죠. 이따 이걸로 여기 볼터치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걸로 제가 요런 붓으로 요런 붓으로 요기 색깔 이거를 눈 끝에다가 약간 홀을 줄게요 눈 끝에 약간 움푹 파인 데 있죠 움푹 파인 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이렇게 해주고 앞에 살짝 어머나 너무 많이 턱다 살짝 앞에도 앞하고 끝에 앞하고 끝에 앞하고 끝에 이렇게 조금 선명하게 이렇게 납작 붓으로 이렇게 이 색으로 이 가운데 여기를 조금 이렇게 칠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납작 붓으 여기 약한 얇은 붓으로 이 색을 눈을 제가 이제 밑그림을 그릴게요 약간 눈꼬리가 올라가게 이렇게 섀도우로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펜슬로 점막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제가 요새, 요새 다이소에서 요거 3,000원 주고 산건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라인을 긁게요. 이렇게 눈꼬리를 살짝 올려서 그렸어요 요 색으로 눈 아래 점막을 좀 채워요 이걸로 그려요 얘도 살짝 살짝 앞꼬리는 덮어줘요 이 앞머리 앞머리 그래서 이 색으로 점막을 이렇게 채웠어요. 눈꼬리하고 눈 점막을 요거로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베이스 깐 걸로 여기 이제 깨끗이 정리해줘요. 이렇게 좀 더러운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눈꼬리를 많이 올려봤어요. 이런 납작붓으로눈 밑에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제 눈화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제가 이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요런 데를 제가 하이라이트 뭐 쉐딩 이런 거 넣을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런 하얀 분으로 약간 여기를 너무 번쩍거리니까 약간 밀리지 않게, 요렇게 토닥토닥, 이만큼씩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음. 음. 이 제품으로, 콧대를 세울게요. 제품으로 제가 이제 쉐딩을 할게요 쉐딩용 브러쉬는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여기부터 턱부터 깎을게요 <웃음>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한다고 안 먹어갖고 집에서 꼬르륵 꼬르륵 해요 이렇게 저는 갸름하게 보이려고 여기 다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뭐 돌려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요, 그냥 저 편한 대로 저 깎고 싶은 대로 이렇게 깎고요 코가 제가 코가 여기가 굉장히 벌어져 있잖아요 콧망울 여기가 코가 굉장히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벌어져서 제가 요 가운데 요 색깔로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니까 코가 살짝 콧망울이 조금 여기 코기가 조금 줄어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콧대가 이렇게 살면서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이 입술은요 이거 아타, 아가타 건데 어, 되게 이쁘더라고요 색깔이 이거 되게 제가 요새 즐겨 쓰는 입술이에요 되게 예뻐요 색깔 이렇게 붓으로 색깔이 이쁘죠 엄청 이쁘죠 아껴 써야 될것 같아 어, 색깔이 예쁘죠?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볼터치를 할게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웃음> 웃으면서 너무 과하다 싶으시면 이걸로 조금 닦아 낼게요 이제 화장의 마지막 눈 밑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눈 밑에 이렇게 나이 먹으면 눈 밑이 꺼지니까 여기를 조금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밝게 턱도 이쪽도 밝게 눈 밑이 꺼지니까 이렇게 밝게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고요 제가 머리까지 만지고 올게요 제가 이렇게 머리까지 이제 마무리 하고 왔어요 어, 화장 전하고 후하고 많이 다르죠. 어, 그래서 제가 저는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제 머리 영상 찍는 것도 정말 좋아해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찍어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먹부리 엄마였습니다. <목소리>